원..원생동물 오! 어, 똑똑하네 원생동물 아 기억했다 잘했어 기억은 틀렸구요 맞나요? 응 그리고 가해 병원 때는 진해 나의 병원 때는 응인것 같구요 아, 잘했어 그리고 다 노전들이 있지? 가른 노전들이 있어요 그렇지 정리해준게 도움이 되니? 랭. 아, 나 진짜 뿌듯해, 이럴 때. 잘 푸네. <웃음>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. 잊어버릴 때쯤 또고부하면 되니까. 이게 어려워. 아, 어려웠지? 맞네, 이게 어려웠지. 근데 이거 중요해. 이거. 근데 한번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. 이게. 한번 풀어봐.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? 다 5번인 거는 이해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. 응. 음. 그렇죠. 세이니까요 그러면, 3번은 안 돼? 들 어, 가 있고 네? 어 맞아, 맞아, 잘하네. 네, 3번은 안 돼? 응. 뭘요? 뭐, 3번은 답이 안 되나? 왜냐면, 이렇게,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기억세포여야 되는데. 어. 그렇다기엔 여기 항체가 들어왔으니까, 기억세포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. 지않거든 잘하네! 아. 너는 지금 가자니까 뭔지 알아? 네. <웃음> <맞아>. 자신감, 자신. <웃음> 자신감. <웃음> 아, 자신감 있긴. <진정히> 좀... 잘하네, <웃음> 잘해. 잘했어. <웃음> <웃음>